So someone used my money, I think. I got a c h a r g e from Netflix, but... Have you ever allowed anyone to use your card? 제가, 어, 제가 일단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저에게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영상을 키게 됐는데, 어, 이 사건이 저한테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인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찍어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 이틀 전 새벽 5시 경에 잠이 잠시 깨서 이제 폰을 만작거리다가, 지 어,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메일 을한 통을 받았는데, 이제, 누구에게 메일이 왔냐면, 제가 이제 체이스뱅크라고 미국에 이제 유명한 뱅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메일 한통 받았는데, 어, 무슨 의미자고 봤는데, 저의 잔고가 다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저의 은행 잔고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차지가 안 된다는 그런 메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저는 따로 결제를 한 적이 없었고, 은행 계좌를 이제, 미국 계좌를 이제 한국 온 뒤로 사용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이제 은행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 어플이 들어갔더니 제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됐는데 이걸 좀 짚고 넘어가자면 미국, 미국은 미국 체크카드가 이제 만약에 제가 한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 거기서 결제가 취소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Insufficient fee라고 해서 이제 불충분한 그 자금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내라고 해요, 대신 그래서 그 수수료가 한 34일 정도 지키더라고요한번그 튕길 때마다 근데 이게 제가 앞다 봤는데 제 계좌에 원래 제가 이제 돈을 옮겨 놓는다고 20불밖에 안, 안 남겨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조만간 이제 이 계좌를 닫아야겠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 계좌를 한국에서 여, 열어놓고 온 이유는 제가 이제 돈을 받을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 돈이 이제 제가 한국 오고 나서 들어온 돈이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어 넷플릭스 넷플릭스 제가 사용 안 하거든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넷플릭스를 이제 그 계정조차도 제가 아이디랑 비번도 기억 안날 정도로 다 로그아웃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넷플릭스로 총 3번이 결제가 됐는데, 처음에 15불, 그 다음에 나중에 8불, 8불, 이렇게 총 3번이 시도가 됐는데, 제가 하필 제 계좌에 잔금이 없었어요. 그니까 러한 20불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결제되는 과정에서 이제 자, 자금이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 2번이 튕겨, 튕긴 거예요. 이제 해킹하신 분이 제 돈을 2번인가 금액이 총 제가 한 100불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쓴 돈도 아닌데 심지어 이게 인서피션 피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새벽 다시 장을 확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도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제가 계속 기억을 더 넘어 봤는데 혹시나 제가 쓴 돈일 수도 있는데 절대 전 넷플릭스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용처가 미국 LA였거든요 캘리포니아였는데 저는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체이스를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 일단 어플 자체도 에 메시지 기능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주말이어가지고 1차 때문에 이제 메시지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그 답장 자체가 조금은 느린 편이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를 하거나 다른 용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체이스 그 사이트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저의 상담 내용을 이렇게 그리고 올렸어요. 그 올렸는데 다행히 주말에도 이제 연락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시간 뒤쯤인가? 이제 거기에대 대한 답장을 줬는데 이제 이거는 메이저 이제 좀 중요한 문제니까 메일이나 이제 메시지로는 이게 확인이 안 된대요. 국제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어 가지고 이제 사실 스피킹이 좀 약하다 보니까 리스닝도 좀 약하고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총체적 난국이 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해결책을 제 상황에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제 지금 해외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돈이 빠져나갔다. 근데 이거 내가 쓴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면은 어쨌든 전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답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케이스 번호가 아닌 국제 번호가 또 있더라고요. 이제 국제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객센터 번호가 있어서 그 번호로 이제 전화를 제가 걸었습니다. Yeah, uh, can I speak with Korean employee? Uh, because of this... Uh... I think my account is hacked. So, someone used my money, I so think. Yeah, yeah, un account. unauthorized charge. Thank you. Can you please provide me with your account number or debit card number, please? So, oh, one second, please. My account number is uh, N13. I got a charge from Netflix, but Do so you don't have a Netflix account? Yeah, I, I, don't, I don't have i and then I don't have i and I didn't use it. Uh, my, uh, okay, uh, my address is... Have you ever done business with Netflix? Or did you provide Netflix with your debit? c a r d to use the card that may have resulted to these transactions? Thank you. Have you ever allowed anyone to use your card that may have resulted in the transaction? No, never. I a v already closed your debit card and w i l we'll l also be sending your new card to your updated address. Okay. Well,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도 이제 돈이 다시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카드를 이제 재발급 신청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와. 계좌를 닫으려면 지금 한국에서도 계좌를 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와. 대신 와. 체이스 계좌 잔액을 영원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체이스 잔액을 연 영원을 만드셔서 이제 그 어플에 들어 가셔 가지고 어 시, 시큐리티 메시지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 에 들어가셔서 제가 이제 계좌를 닫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은 을 거기에 대한 절차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시면 당황하지 않고 이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면은 바로 이제 전화를 통해서 바로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 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하셔서 카드 제가 재발급을 하셔가지고 해킹당한 이 상황을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상태지만 다행히 문제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해킹 상황을 전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어플을 수시로 확인하셔가지고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고 내가 쓴 옷이 맞는가를 수시로 진짜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도움되시고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